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가방을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태리 양가죽입니다. 이태리 양가죽을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건데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인데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퀸이 가방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 준비를 했으니까요 댓글을 다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일단 기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 분을 뽑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블랙이고요 이거는 베이지, 이거는 다크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트렌디한 감각으로 멋을 즐기는 패션 쇼핑 앱퀸닛의 바캉스 원피스 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앱은요. 40, 50을 위한 백화점 브랜드 옷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앱으로 100만 명 이상이 설치한 쇼핑 앱 1위입니다. 이 처음에는요. 우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최근 퀸닛으로 교체를 했고요. 제가 이 퀸잇 앱을 통해서 몇 가지 옷을 뽑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옷을 좀더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옷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 에일랭이라는 그 브랜드 옷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벨트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만 5 0원짜리 73% 디스카운트에서 3 5 9 0 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폴리 100%인데요. 요즘 도트가 유행이죠. 그래서 도트, 여름에도 도트 입으면 굉장히 좀 시원하고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뭐 모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걸이라든지 그래서 포인트로 주면 굉장히 또한 산뜻하게 더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는요 지금 BK 브랜드 건데요 벨트 카라 원피스입니다 이게 지금 25만 9 0원짜리 80% 디스카운트에서 5 1,900원인데요 지금 면하고 폴리우레탄하고 나이론하고 폴리랑 같이 섞여 있는데요 여기 지금 벨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빨간색 벨트를 좀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지금 다나 앤 페타라는 그 브랜드에서 그페이즐리 모양의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여름에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죠 날개 소매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빈약한 분들한테는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이런 거 입으면 굉장히 시원하겠죠? 여기에 이제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샤틴의 그 프린트 케이프 롱 원피스입니다. 롱 원피스인데요. 이것도 여름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20만 3천 원짜리 60% 디스카운트에서 8만 3,200원인데요. 이거는 폴리 100%입니다. 이것도 여름에 바캉스 룩으로 그냥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인데요. 이런 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날개가 있는데요. 어깨가 좀 좁은 분들한테는 좀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데님인데요. 이 막스 까르띠지오 브랜드 건데요. 데님 시폰 벨트입니다. 여기 위에는 면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폴리로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게 396,000원짜리 67% 디스카운에서 트 13만원인데요.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어깨가 조금 좁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어, 어깨가 어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좁게 나왔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 옷은요 그 에이렌 브랜드 옷인데요 어, 도트 원피스입니다 이게 13만 5천원 짜리 말씀드린 대로 73% 디스카운해서 트 35,900원 인데요 폴리 100%인데 여러분들 그이 폴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폴리는 굉장히 소프트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하고 굉장히 편해요 옷은 저희가 중년에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원단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편해야 되는데요 이 옷은 편안하네요 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벨트로, 벨트랑 같이 세트인데요. 벨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굉장히 산뜻하고 예뻐요. 그래서 모자도 한번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기분도 좀 내시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 바캉스에 가실 때도 좀 멋지고 아름답게 하고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또한 이렇게 선글라스로 또 포인트를 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되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또 헤어밴드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름에 부티나게 옷 입는 그런 방법 중에서 저희가 선글라스를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옷에도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좀 활용을 하셔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비키 브랜드입니다. 비키 브랜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하고 폴리, 우레탄하고 나일론하고 폴리하고 섞인 건데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벨트, 빨간색 벨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옷입니다. 5만 1,900원이요. 80% 디스카운트에서요. 아, 이런 스타일은 어떤 분이 어울릴까요? 일단 지금 A라인이죠. A라인이기 때문에 하체가 좀 통통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 브이넥이기 때문에 하관이 저처럼 발달되어 있는 분 아니면 라운드,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립니다. 다른 옷에 비해서 이 절개선이 없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옷을 고르실 때는요. 사이즈를 좀한 치수, 좀큰걸 입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하 어깨가. 저는 이 사이즈가 지금 중간 사이즈인데 어깨가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산치스 큰 거를 좀 선택하셔서 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거는 지금 페이지리 지금 날개선 원피스인데요. 어, 여름에 여러분들이 바캉스 가실 때 굉장히 좀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요. 입는 거 굉장히 편하고 파스텔 계통입니다 지금 날개가 지금 있는 부분인데요. 날개가 있는 원피스는 어깨가 지금 빈약한 분들한테 좀잘 어울리시겠죠? 네, 이렇게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심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에 이러한 블루 칼라, 이 블루 칼라 이 가디건으로 또한 포인트를 주셔도 됩니다. 포인트를 주면 더예쁘죠 네, 이거는 케이프 롱 원피스인데요. 여름에 바캉스룩으로 굉장히 좋은 원피스입니다. 이게 지금 칭칭으로 되어 있는 게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하나죠. 네, 편안하게 앉았을 때도 좀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어깨가 왜소한 분들한테 좀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목이 너무나 허하다. 에어컨 때문에 너무 허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린넨, 린넨 스카프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줘도 되고요. 어깨에다 이렇게 묶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금 연한 핑크 색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옷은요. 데님 벨트 원피스인데요. 지금 투피스가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하고 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입니다. 디자이너가 나름대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원피스입니다. 보시면요. 여기가 굉장히 좀 시원하게 느껴지고 프린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시폰이요. 이 시폰인데요. 굉장히 화사,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어, 지금 착장했을 때는요. 위에는 약간 달라붙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벨트도 같이 지금 붙어있는 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A라인입니다 A라인은 좀 다리가 좀 통통하신 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날씬하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굉장히 심려를 기울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퀸잇 앱을 통해서 몇 가지 옷을 골랐는데요 이러한 옷들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참조를 하셔서 올해 여름에도 멋지고 아름답게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